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나는 이 남자와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반성도 많이 했고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재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요. 재회가 돼야만 뭔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재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꼭 돌리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어요. 혹은 그 사람이 너무 지쳐버려서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를 전제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남자는 천천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는요. 그게 갑자기 사라지고 멈추는 것 같으니까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안 돌아올까봐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에 비해 남자는요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고요 할 만큼 다 하고 나서 지쳐버린 상태니까 이 연애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나와는 더 이상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결단이 내려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인 남자는요 여자인 나처럼 불안하고 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본인이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다시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해도요 일단은 바로바로 바로 응답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받고 나면요 여자는 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바로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을 어필하는데요 내가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 상대방이 전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너무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물론 실제로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여유롭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급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남자를 잡기 전까지 그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줄수 있게 될 거고요 그 중간에 내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내가 중간에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가능성도 낮아질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남자가 답이 없다는 것은 요 내가 싫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향을 이해해 보면요 두 번째도 잘 이해가 될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요구사항들이나 바램들을 남자에게 전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연애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걸 보냈으니까 바로 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남자가 예전에 나를 그렇게 대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즉각 즉각 답을 해왔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행동들이 너무 버거워서 지쳐서 멀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요구나 바람들을 전하면 그에 대한 대답이 없거나 아주 느릿느릿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요 정말 부정적인 대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꼭 부정적인 대답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나한테 그 사람이 해왔던 모습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을 접한 여자는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몰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남자 마음속에는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어도 요 너무 빠르게 대답을 해주면 예전처럼 둘의 관계가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망설이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촉을 하면 할수록 더 대답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완전히 나와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남자라면요 자기가 나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좀 제발 편하게 내버려둬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답을 안 하고 있다면 일시을 하고 있다면요 읽기는 읽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혹은 아직 마음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다시 편안하게 대해주다 보면 내가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어차피 남자의 마음도 요 마지막에 가봐야 알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중간에 미리 내가 상처받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 스스로 상처를 내지 마시고요 남자는 천천히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라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기다려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세 번째는요 남자는 자기 마음이 편해야 자기가 원해야 움직여요. 재회를 원하는 여자 입장에서는요 나를 사랑했던 남자니까 내가 그를 잡으면 나한테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역시 이건요 그가 나한테 잘하고 있을 때 나와 그의 사이가 좋았을 때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내 남자는요 안 그러고 싶거든요 그만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그 사람은요 나하고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은 마음인 상태겠죠. 근데 놔두면 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궁금해지거나 나한테 다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원하고 있지 않은 그 상태를 내가 억지로 자꾸 돌리려고 하면요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나는 나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를 보면서 상처받기가 쉽겠죠. 만약 그 사람이 지금은 안 하고 싶은 상태인 거라고 확인이 된다면 나와 다시 해볼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요 앞으로 난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은요 그가 분명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제안이기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 스스로가 뭔가 마음을 불러올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을 잡았을 때그 사람이 단호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나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부분은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떠난 경우라고 해야겠죠. 그랬던 사람이라면요.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아요. 말로는요. 나에게 모질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이 경우에 이런 말들도요. 단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기분을 살짝 담은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그냥 말일 뿐일 수 있거든요 또는 요 여자인 내가 자꾸 뭔가를 유도하고 원하는 답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서 그런 답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사람이 먼저 밑도끝도 없이 너란 사람한테는 이제 진저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내 요구사항들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다듣고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또는 지금은 내가 연애할 여유가 없어졌어 혹은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이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어정쩡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멋진 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구분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아팠고요 지쳐버려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라 연애라는 것에 염증이 느껴져서 그만하고 싶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멈추고 싶다라는 그 말은 요 여자인 내가 싫어져서 이제 그만하자는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난다 부정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한 남자도 요이 대답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잘한 걸까? 내 여자친구가 상처가 크지는 않을까? 잘 지내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수 있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다보면 또그 사람 나름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들이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헤어지고 난 이후에 연락은 하지 못하면서 때 SNS를 들락날락 거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런 긍정의 답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히 끝난 것이라고 단정지으면서 스스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보면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서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커녕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연연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 멀어지고 밀려나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는 있겠죠 다섯 번째는요 여자인 나와는 다르게 이별 직후에 한동안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에 많은 여성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자인 나는요 이별한 이후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 죽겠고 괴롭거든요 괴로워 미칠 것 같은데 그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 내가 그 사람에겐 별게 아니었나 보네요. 라고 하면서 분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될 일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앞에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나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나한테 할 만큼은 했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는 여전히 허전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요 이런 내 생각과는 다르게요 근데 남자는 요 편안하거든요 연할 애때 나한테 맞춰주고 눈치를 보느라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그게 쌓일 대로 쌓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관계가 종료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편안하겠죠 매일매일 일을 하다가 요한달 동안 혹은 두달 동안 혹은 무기한 휴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 참 평온해지겠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여성분들은요 그럼 나를 만나는 동안 지는 안 좋았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면 그동안 나하고 뭐하러 자겠어? 그렇게 노동처럼 일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왜 나를 만나서 사귀을까 나도 그런 놈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별을 하시게 된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힘든데도요 나한테 왜 버텨줬을까요? 그렇게 싫은데도 요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맞춰줬을까요? 아마 나를 많이 원해서 나를 많이 이해해 보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건 아닐까요? 내 남자가 나한테 정말 잘했고요 그랬던 그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지금 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여성분들이라면 내 남자의 마음을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보면서 좀버텨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건 듣고 싶지 않다면 팩트는 좀 피해가면서 들으셔도 될 거예요 남자도 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괴롭기는 하지만요 일단 몸과 속이 편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당분간 그 편안함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하고 연애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요 나를 정말 놓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자기가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한테 잡히지도 않으면서 잡을 것 같지도 않으면서 애매모호한 행동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 편안함이 상당히 만족스러우니까요 그런 상태인데요 내 여자가 자기를 원하고 있다는 라 그런 의사표시를 해오고 있고요 또 계속 노력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습들을 칭찬하고 미안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은 마음이 뿌듯해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적어도 나에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많이 애쓰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나름은 지금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법 평온하죠 근데 이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게 어쩌면요 내가 예전에 이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누렸던 기분일 수도 있어요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일단 남자는 지쳤고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허전하고 어색하고 그리운 생각들이 종종 들긴 하지만 편안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굳이 간다면 잡고 싶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여자가 다시 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에 대해서는 또애매해진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애매하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 생각을 하다가 끝내는 안 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 남자를 정말 원하고 그 사람과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제외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이번만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좀 맞춰줘 가면서 내 매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내 부족함과 미안함 그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끝났다라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은 태어난 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겠고요 물론 이 다섯 가지를 다 진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 확률이 낮아지지는 않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나는 이별 후에 그 사람을 정말로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남자친구를 정말 이해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아직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잘안 됐을 때는 또다시 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그에게 짜증을 내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또다시 나는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